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을부맛 2021년 금년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오늘은 제가 한번 매운맛으로 금년을 한번 잘 싸워보겠습니다 코로나 음, 어림없죠 매운걸 먹고 코로나로 이겨냅시다 이 라면은요 제가 한 슈퍼에서 샀는데 아 극도로 맵다라고 써있네요 카라사 노 나카니 음아미아리 아 맛있는 맛이 있다고 하네요 이 표지를 봐도 와 여기가 맵게 보이네요 짜잔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뿌연한 게 음이 면은 제가 렌즈 한번 돌렸거든요. 렌즈 한번 돌렸더니 면이 야 환상적으로 익었네요. 이 밑에를 보세요. 라면 라면 야 쫄깃쫄깃하게 보이죠? 그번 먹어봅자고요. 이쁘 이렇게 어우 너무 뿌연해요. 음 역시 렌즈 노드는 면이 와 환상적 환상적. 음 맛도 요 아, 맵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맵진 않네요. 음, 아. 코로나요. 가세요. 2021년, 놀부. 한번. <웃음> 이겨보자고요. 음, 정말 맛있습니다. 하, 금년은 뭐 대통령도 선거도 있고, 뭐 미국은 벌써 바뀌었죠. 바이든으로, 저바이든으로요 음, 아 드럼부는, 아, 발악을 하던데. 대통령이 다 내려오려고 인정을 해야죠. 조작이 됐든 안됐든 어차피 결과는 조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왔으니까 뭐 도민이 이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조작을 해서 우선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들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 뭐, 이, 런 말을 하면, <웃음> 사람들이 뭐 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데이터로 모든 결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뭐, 프로는 결과죠. 말보다. 자기가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성흥민 메시 호날두 예전에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예 깔아눈겼잖아요 데이터로 보여주는거죠 송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하지 못하고 결과 데이터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니다 라고만 했다면 별 가치가 없죠 벌써 득점 공동 2이 니까 그걸 맛어도 역시 프로는 데이터 이 라면도 데이터긴 한데 그렇게 가, 맵진 않네요 뭐 맛은 뭐 그럭저럭 한 B 정도 줄수 있겠습니다 이 한번 볼까요 아아아 가라 가라 가라 맵겠네요 오늘 2021년 놀부 뭐 간단하게 리뷰 해봤는데 언제나 제가 리뷰를 해도 엉망이네요. 아직 프로가 되지 못한 아마추어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2001년 해피 뉴 이어 좋은 해 되시고요. 부자 되세요. 끝자. 바이바이.